왜? 오늘은 느낌이 좋아요? 내가 죽으면 열겨 어... 왜 실패도 은근 많네? 오늘은 느낌이 좋은가 보지? 안녕하세요 다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은 엘데링 안 합니다 다크 소울을 해야 되기 때문이지 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꼴소리 내었어 요거 매달아야 되나? 아니 뭐전회부터 계속 닥소좀 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뭐 또3 들어와서 또 어떠한 짓거리를 할지 그것 때문에 짓지 지어요 이봐 조심하라니까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아 지겨운 망자 씨끼들 아, 오늘은 다크 소울 3를 할 거고요 올보스나 그런 거 따지, 따지진 지 않고요. 그냥 돈을 돌 겁니다. 회차를. 언제 끝날지 나도 몰라요. 이거는. 오늘 363주차 세계를 시작하도록 합시다. 결혼식이요? 나안 돼? 결혼도 못해 어차피. 하지만 오늘도 얄짤 없다. 7년 됐어요? 고전 게임이네 이제. 고전 에어포키 못 받았나? 고티 받지 않았어요. 하나라도 받았을 것 같은데. 근데 뭐 고티라는 것 자체가 그냥 게임상 하나라도 받으면 그게 고티예요. 서방의 엔딩 보냐고요? 그냥 흐른 대로갈 겁니다. 보통 엔딩 가지 안하면악 박스리 결혼이요? 결혼은 결혼으로 보는 뭐냐고요뭐 지들 따에는 결혼이라고 하니까 결혼이라고 쳐줘야겠죠? 뭐 어쩌겠습니까?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잖아요. 지들이 결혼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겁니까? 근데 이제 원투쓰리 엘덴닝은 하는 사람은 그래도 있었겠지만 과거작에 하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겠죠. 오랜만에 들어오, 들어오니까 좀 좋긴 좋네. 무기 몇 개는 이런 거 있죠.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정작 이건 주술이랑 같이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주술은 안 쓰지만 오늘도 실험해볼까? 아니 실험이 아니고 시험이지 음 아직 녹슬진 않았군 아니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저는 저거 패턴만 패링할 줄 알지 나머지는 패링 못합니다 저 저거만 패링할 줄 알아요 다른 건 못합니다 참고로 네 <웃음> 아씨 <웃음> 페링이요? 아나패링잘 페링 못한 뭔 소리지? 뭐였지? 음, 시간을 따지고 보면은 저도 은근 적게 한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패링을 못한다는 말이지 내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몇백 시간 100시간... 대리 부어도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천재형 노력과 그러기에는 나는 지능 스탯을 그렇게 많이 찍지는 않았는데 나는 기량 쪽을 많이 찍었는데 <웃음> 능지는 별로 안 찍었는데 그렇게 근데 일단 한 가지 분야를 잘 하려, 하려 그러 이제 어느 정도가 흥미가 있어야 되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나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제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게임 쪽을 시험을 하고 싶었거든요 심사하시는 분들 말하는 게 무조건 게임이 재밌다고 재미, 다 들어오는 건 아니래요 나는 좀 의아했거든요 어느 분야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그한 부분이 있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람 시선은 항상 다르지만 물론 그 심사하시는 분들도 틀린 소리 한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맞는 소리는 아니야 자기가 이제 만드는 분야가 아 그런 건 있어요 자기가 재미는 없고 그냥 일로써 게임을 만드는 쪽은 대표적으로 가 있죠 내가 이걸 왜 하냐면은 실제로 이제 관련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는 게임 회사가 아니래요. 진짜 회사래요. 그냥 회사. 게임 회사가 아니래요.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집중하는 일에만 신경을 써야지. 굳이 내가 다른 일에 내 시간을 할애하고 싶진 않아. 이제 <웃음> 뭐이안된 게임이래 보티를봤든 뭐 말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재밌으면 된 거지 아 그래서 안할 거냐고 아 그래서 안할 거냐고 라이브러리 한번 까보자고 나는 깔수 있는데 난 당당한데 라오 드라마 봤냐고요? 그건 애초에 아마존 쪽이라서 HBO 그쪽 그쪽 아닌가? 골프들 아니야 의외로 잘 만들었대요 됐고 던전 앤 드래곤 영화 그거 잘 만들었대요 그가잘 만들었다고 하던데 걸어갈 생각 이 있냐고요? 저는 요즘 이제 영화 잘안 봐요 영화 티켓값도 비싸졌고 아난 어, 애초에 히키코몰이에요 내가 어딜 나가 집 밖은 위험해 뭐하는 방송이냐고요? 어... 그냥 회차 도는 방송입니다 나온 지 7년 됐는데 왜 아직도 있는 거야? 떨어지면 실패하는 거고 실패범. 미션 실패 역시 알바야 눈치 드럽게 없군 눈치는 정말 없어 이게 다 탈방장님 지갑 채워주기 위한 망작분들의 노력이라고 음... 어차피 병원비로 다 빠져나갈 거야 아 근데 내고내거 내거 실비보험 되나? 실비보험 안 되는 것 중에서 치과랑 피부 관련된 거는 실비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피부 병도 병인데 유비인 척 해야 된다고요? 보통 유비분들은 어떻게 해요? 난 진짜 몰라서 일단은 기사 저거 세트 입, 입어야 되지 않나? 뭐야 이건 우리는 이걸 비틀린망자라 부르기로 했어요 아 오늘은 영웅군단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패링됐다오 좋아 좋아 아 왜요 중형 패리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었어? 내가 들은 발로는 중형 패링이 제일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가들 카운터 안되나 이거는? 아 너무 빠른데요 이거 에스트를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죽어버렸어 아 아자연스럽다 내가 봐도 너무 자연스러웠어. 와, 페릭 겁나 어렵습니다. 왜? 나 이제껏 연기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은데, 내가 봐도? 유비인데 비명도 안 지르시고 침착하시네요. <웃음> 아 제가 원래 공포게임 잘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비명은 잘안 지르죠. 페닉롤. 아왜 그러는데? 여보세요? 아 이런 에스트를 마실 수가 없네. 그럼 페릭을 하고 에스트를 마시면 됩니다. 야, 이거 이건 쩔었다 쩔었어. 아 겨우 잡았네. 야 에스트 많이 쓴거 보세요 이거. 방하고다다 깨졌어 지금. 가서 수리받아야 있는 걸. 누구라도 깜빡 쏠것 같습니다 이러면은. 미션 성공. 아 감사합니다. 아 이렇게 성공 누르시는 것도 그만큼 연기를 제가 잘하는 거죠.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. 어, 안돼 날 죽여 빨리 <웃음> 날 죽여. 좋았어. <웃음> 아 서약 바꿔도 끌려간다고요 소화는 <웃음> 당하기 싫은데 이 서약이 좋 <웃음> 나는 모든 오브젝트의 위치를 다 안다. <웃음> 겁나 티나네 진짜. <웃음> 아 빨리 가 이거 좀 찍게.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겠죠. 오늘 올라갈 수 있을까? 나와. 나와 이 썩은 토마토야. <웃음> 너무하다고요? 당신네들이 왕자 커머하고 내 앞에 있는 건 너무하진 않고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너무하진 않고 몇 시간 지났지? 아 이제 튕길 때가 됐군. 세슬 튕길 때가 됐군. 이건 예언한 게 아닙니다.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. 여러 가지가 있잖아. 아, 안 해요. 토토 안할 거야. 왜? 오늘은 느낌이 좋아요? 내가 죽으면 열겨어 왜, 실패도 은근 많네? 오늘은 느낌이 좋은가 보지? 저래놓고 나한테 또 따진다고요. 왜 성공하냐고. 아, 씨, 한 번. 아! 아우, 씨, 왜, 왜안 되지? 아, 두 번. a r e y o u s e r i o u s 야 옆에 들 정신들어 이제 아왜왜왜왜 <웃음> 왜, 왜? 왜 그러는데 아니 건강 당신네들 있잖아 바닥에는 저 안개들 여러분들 포인트가 안돼요 이렇게 싹 사라지는거 보니까 <웃음> 내가 걸라고 협박했어? 칼들고 협박했냐고? 저거 사람 많은거 보니까 아직도 포인트 잃어가지고 9천을 떠도는 망자들 간.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왜안 올라와? <웃음> 아 그냥 올라와 빨리. <웃음> 이런 방인가요? 예. <웃음> 안타깝게도 이런 방이에요. <웃음> 잠깐만 근데 시간이 별로 없네. 바로 가야겠네. 근데 왜 지하 왜 여기에요? 더럽고 춥축한 곳에서 왜? 이건 내가 돈 때문에 하는 거야. 척척하게 만들어주지. 됐잖아 이제. 만족하지 말 그냥 빨리 가라고. <웃음> 뭘 느끼고 있어. 그 사람은 왜또안 가? <웃음> 이씨너놈의 꽃다발 다버려버려지네가씨 가래가 불쌍해요? 나는 안 불쌍한? 꽃다발 봤는데 마음은 다 남자야 <목소리> 에이 컴온, 컴온. 아! 아 니가 어쩔 건데요 어쩔 건데요 그래서 아, 나 들어간다? 뭐 <웃음> <웃음> 공제가 아니라고요. 빨리 가서 싸워. 아, 넌 백령이잖아. 그리고 <웃음> 넌 백령이잖아. 아, 빨리 가서 싸워요. 쇼. 척척하게 만들어. 마스터드. 스토이바.